안녕하세요 비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수화물을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컨베어 벨트가 멈춰 있을 때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어, 짐이 나오는 쪽으로 간다면 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컨베어 벨트가 포개진 방향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벨트입니다 벨트의 포개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이렇게 벨트 모양을 보고 회전 방향을 예측해서 짐이 나온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